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바로 2 b 2 t 이고요 <웃음> 지난번에 제가 여기다가 체케빈 건축사무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료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아무것도 털리지 않은 채 지금 한 1주 2주째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말 저격이 아니라면 찾을 수 없는 곳인 것 같아요 <웃음> 아니면 뭐 핵에 의한 게 아니라면 에임핵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찾는 방법이 있대 근데 뭐 그런것까지 제가 뭐 신경써가면서 컨텐츠를 하기에는 난 바쁘다 이말이야 <웃음> 그냥 저는 여기서 짓고 싶은거 짓다가 테러 당하면은 그냥 또 옮겨서 또 짓고 뭐 요런 재미있는 생활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텐데요 일단 오늘 제가 할건 뭐냐면은 길을 다 바꿀거야 지난번에 여기에다가 광산을 요런식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저쪽에 소도 많고 여기가 엄청나게 좋은 마을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저 세계수들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일단 그래서 저기다가 뭐 쉼터를 만들다던가 뭐 이렇게 할건데 다친 흔적이 없어서 약간 불편한거 뭐 요런거 괜히 불편하잖아 지금 이게 뭐야 이게 괜히 괜히 불편하다고 요런거 도로포장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런 생각도 잠깐 했다 흑요석 같은 걸로 다 바꿔 놓을까 마을을 <웃음> 안 부서지게 안 부서지게 흑요석 같은 걸로 싹다 마을을 바꿔 놓는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테러 당하지 않는 마을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대공사가 될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마음 맞는 사람들이 뭐 여러 명 생기면 약간 합심해서 해보자 이런 것도 불편해. 이게 이게 이게 이, 이, 이, 이 길의 높이가 이이 뭡니까 이게? 이거 왜 얘만 낮아? 어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하다. 이 친구네 집 지붕을 좀 높여줄까? 여러분 그래도 철거를 하면 안 되지. 아니 아무리 내 맘에 안 들어도 주민들 사는 집인데 그냥 내가 나가 철거해 버리면. 그리고 기왕에 포장하는 거 그러면 예쁜 돌로 해줄까? 아 예쁜 돌 있나 여기? 1 1 2위에 그거 예쁜 돌 있나? 약간 석재 절단기 같은 거 여기 없잖아요 이 버전에 그죠? 아 구운 돌 구운 돌 이거? 이게 최선인가? 일단 연구에 들어가자 자재 연구 야생에서 내가 자재 연구를 하면서까지 건축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일단 조약돌을 한번 굽습니다 이게 한번 만약에 더 구우면 어떻게 되는지 안 구워지네 안 구워지네 그래 이거! 이걸로 깔아야겠다 이게 이쁘다 그렇다면은 요런 길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식으로 깔아서 여기에 한 층만 이렇게 높여서 쓱 이렇게 갈수 있게 한다던가 어 이거 이쁘네 어요거 이쁘구만 이 마을 왜 인구가 더 늘어난 거 같지? <웃음> 뭔가 이 친구들 많은 일을 겪고 있었나본데 뭐지 이거? 왜 인구가 늘어난 거 같지 이거? <웃음> 아니 무슨 오야야 밤 됐으니까 한번 자자 아 맞다 여기 2B2T지? <웃음> 잠깐만 아 맞다 너무 평화로워서 나 싱글 서버인 줄 알았다 야 <웃음> 아, 너무 평화로워가지고 싱글 서버인 줄 알았네 어아 착각했네 근데 언제 습격을 받을지 몰라서 내가 항상 이마만큼의 인벤토리를 할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퍼 <웃음> 언제 내가 습격받아서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만큼의 인벤토리를 항상 채우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슬픈 일이야 이 서버는 그러게 셜커 상자 만들면 진짜 편해지긴 하겠다 셜커 상자 뭐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? 일단은 마을 리모델링을 끝내고 셜커 상자, 아, 엔더 상자 이런 것까지 만들어야 사실은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아 근데 혹시나 이번 마을까지 정말 테러 당하면은 문제인데 그냥 탐험 요 이후에 뭐 다시 또 도망가서 다시 짓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진짜 셜커 상자랑 엔더 상자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어 여기가 <웃음> 좀왜 이렇게 생겼냐 참 이상해 저 공사 좀 들어갈게요 주민님 죄송합니다 <웃음> 아 미안해요 잠시만요 예 바닥 철거 좀 하겠습니다 아 주택 침입에다가 뭐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뭐야? 이 사람 어디 갔어? 어! 어, 안 돼. 어, 잠깐만. 어, 나 황금사가 있잖아. 포션만 있으면 되잖아. 잠깐만. 너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어, 참, 어, 여기다 가둘라 그랬는데 잠시만. 어, 자, 일로 와봐. 아 왜? 아 왜? 아왜 이게 설치돼? 아 컨트롤 완전 괜찮았는데 아야 아야 아야 렉 때문에 이게 안되네 됐다 오케이 좋아 아, <웃음> 나무 들고 있는거 보소 오케이 안녕하세요 예예 예. 어, 잠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아 마침 또 이름표가 있군요 <웃음> 아 요작업이 가능해지겠는데 요 완전히 2B2T는 드라마야 <웃음> 2B2T는 한 편의 드라마다 제가 지금 이 집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이 층고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더 넓은 집을 제공을 해주는 건 불법 시공이 아니고 아니 이분들아 이게 지금 보면은 주민들이 항상 창문 하나짜리로 이렇게 살아가 답답하게 어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파가지고 창문 연장 서비스 음, 창문도 딱 연장해드리고 맞잖아 뭐 원목이 좀 들어가는게 흠이긴 한데 그런거는또 약간 원가 절감시킬 수 있거든요 고객님께는 비밀인데 원가 절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는 좀 비밀인데 여기 금 재료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원가절감 어, 이렇게 해도 사시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아마 애들이 시끄럽게 집에서만 안 뛰면 괜찮다니까 어 다들 이렇게 싸게 해요 괜찮아 최사장님 이거 옆집에서 말하는게 너무 잘 들리는데요 혹시 이거 벽이 나무판자인가요? 아니에요. 네 방음 시공 다잘돼 있고요. 네 괜찮습니다. 이렇게 수박 두드리듯이 손으로만 안 두드려 주시면 티도 안 나요. 네. 그리고 집에서는 원래 뛰는 게 아니에요. 실사장님 혹시 이거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저 사기가 하는 건가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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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여기 있었잖아 아까 시공하시는 거 보니 대에만이 빼돌리시던데 어? 아! 전에 집에 있던 샴들리에는 어디가고? 아니 어째서? 아왜 내가 못본 거야? 왜? 왜? 왜? 왜? 왜 있었지? 뭐지? 아 지금 조약돌이 없는데 아, 잠깐 기다려봐 일단 우리 철스! 우리 찰스에게 철스! 기다려 여긴 또 언제 날아갔니 정말 뭐야?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봐 뭐야 이거? 야! 어 깔끔해 그리고 도로 돌아다닐 때 요런 또각또각 거리는 소리가 나야 이게 맛이지 그리고 나는 요게 항상 불편했거든 요거 <웃음> 그렇지 얼마나 예쁜가 이제 이렇게 길공사부터 해놓은 다음에 가로등 설치하고 집 리모델링 하고 이러면서 좀 마을이 점점 예뻐지는 거죠 이게 약간 이렇게 저같은 이장님을 잘 뽑아두면 마을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 이게 아, 또 이러네? 음. 이 마을 풀떼기들은 고집이 세서 그런가 왜 이런 거야? 이거지 이게 투비투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투비투티에 대한 편견 음 편견이다 투비투티는 아름답다 저기요 참아, 참아. 이 부분이 큰일이네. 여기 인구 밀도가 왜 이렇게 높아? 이 마을. 이상하다니까. 아 조금 뭐가 주민이 더 늘어난 것 같아, 느낌상. 왜지? 어, 여기 왜 문이 또 이상하다. 이게 잠깐만. 지붕이 이게 맞나? <웃음> 어, 왜? 아니 왜 집이 찐빠가 난것 같지, 지금? 아니 지붕이 찐빠가 났잖아 이거 왜이래 아 여기 문이 딱 이상하더라고 딱 봤는데 이게 뭐야 어? 여기서 보면 괜찮아? 뭐야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집에 이거, 이거. 엥? 엥? 응? <웃음> 이게, 이게 뭐야 <웃음> 뭔가 이상하다 뭔가 <웃음> 알수 없게 이상하다 뭔가 이거 얘 뒤틀렸다 지진났나 여기 아 여기에 기준을 두는게 맞다 잠깐만 일로와봐 어요 앞쪽에 기준을 두는게 맞네 <웃음> 뒤쪽이 뒤틀렸어 아 이거는 추가 공사비용 받아야겠는데요 아 이거는 지붕까지 올라가서 공사해야되잖아 아 공사 추가 비용 받아야되는데 이거는 지진나서 집이 뒤틀린 경우에요 지금 지진이 나서 아이... 비겨봐. 아. 피겨 봐. 피겨 봐. 피겨 봐.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마을에 가 보니까 주민들이 두칸 정도 파져 있는 그런 좁은 공간에 몸을 담고 못 나온 채 거래만 진행하고 있던데 이걸 파드릴까요? 아님 나오실래요? <웃음>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대로 갇혀서 가죽 바지를 팔고 싶지 않는다면 뭐야? 아아아이땅 높이를 잘못했구만. 아! 조금만 기다리세요. 예, 여기도 제가 그 특별 서비스로다가 집을 좀 높여드리겠습니다. 예, 하하, 잘못했구만. 음, 여기 파서 이거 2층 집 만들면 <웃음> 저기, <웃음> 저기 문 있는 거, 아, 뭐야 이게. 2층 집으로 만들어주려면은 약간 이렇게 기틀 세워주고 저 위에 부분이랑 똑같이, <웃음> 어, 이렇게 해주고. 여기에다가 이제 창문을 미리 설치해줘 어. <웃음> 이 집의 민낯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부시공사의 행태 지금 모든 개발 비리가 드러나는 중 어? 삽사바 여러분 삽사비가 갑니다 X를 눌러 조의를 표해주세요 그동안 저와 함께 했던 삽삽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옆에 주민 집 참고해서 만들어 봐야 될것 같고 이 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확장 서비스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너무 불편해서 안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 지금 우리 고객님 나가 계시죠? 음. 삽삽 깨지는 소리도 없이 갔니 우리 삽삽이가 아 삽삽삽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재 돌려먹 아니 자재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왜 사라졌어 어, 여기 있다 옆집 바닥재 이용해서 이집 바닥재도 사상자 한명 안내고 하기가 참 힘들다 얘들아 나 정말 힘들어 너희때문에 녀석들아 야이집 뭐야 오씨 이집 뭐야 어, 씨. 너네 잠깐 여기있어 <웃음> 너네 잠깐 거기있어 어, 방해되니까 나오면 방해된다고 뭐 요런식으로 만들었을때 여기를 따가지고 저 올라갑니다 <웃음> 그동안 좀 많이 기다리셨을텐데 어 여기 한명 있거든요 위에 아, 여기에 주민이 계세요 여기 이렇게 <웃음> 사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를 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나무로 막아주었을 때이 사람은 과연 계단을 이용할 것인가 아 근데 여기 좋다 저것도 지금 보니까 찐빠가 났네 여기가 지진이 났네 지금 마을 가운데가 아... 불편스아 깜짝이야! 오! 내려왔다! 오? 좀 우당탕탕 내려오긴 했는데 내려왔어 우당탕탕 억! 어, 하면서 내려오긴 했는데 <웃음> 내려왔어 오늘 마지막 작업으로 가로등 작업까지만 어, 건축사무소에서 재료 챙겨다가 여러분 근데 요런 감성이 딱 좋지 않아? 마크는 약간 요런 정도 갬성 뭔가 마을 입구 갬성 그죠 마을 이름을 뭐 나중에 짓더라도 뭐 요렇게 딱 해놓고 아니야. 안 예뻐. 이러느니 차라리 이게 더 나. 그래. 이러느니 차라리 이게 더 낫다. 어, 그쳤다. 와우! 이것만 해도 너무 이쁘긴 한데. 저기, 저 삐뚤어진 거요두 집이랑 이렇게 해서 바꾸면 진짜 이쁠 것 같긴 한데. 야 노을 봐 크으, 미쳤다 야 진짜 세다 여기 사막 지역 노을이라 그런가 이거 시뻘개지네 그냥 어 생각보다 좀 <웃음> 생각보다 좀 허전한 느낌이 <웃음> 아 뭔가 저렇게 지금 안쪽을 안 밝혀놔서 뭔가 오손도손한 느낌이 안 든다 이거 진짜 리모델링 필요하다 그리고 창문이 좀 널찍널찍 해야 저 빛이 새어 나오는 게 보이면서 이게 마을이 되게 생동감 있어 보일 텐데 밤에도 야경이라는 게 생기는데 <웃음> 생각보다 별론데 어아 이거 리모델링은 필수로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끄기 전에 일단은 좀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비를 좀 해봅시다요 뭐 배라든지 뭐 간단하게나마 다른 건다 잃어버려도 되겠는데 뭐요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뭐별 문제는 없을듯